태시가 공주 어디 갔어? 태시가 공주 어디 놓고 왔어? 공주 찾아 태시가 공주 이리 와 그래. 공주 이리 와 그래. 공주 소리. <놀람> 알려주거야 <놀람> 공주한테 가봐 어누구구 뭐, 뭐, 밑에 있어 <놀람> 어구구 이리 와오 공주 어디서 와 대박 공주 어디서 와 헉, 오빠 찾아오고 있어요 오고 귀여워 오는 길에 이것도 갖고 왔어 줘 엄마 주세요 자 우리 들어가자 우리 공주 또 놓고 들어가보자 공주야 우리 들어간다 안녕 공주 들어간다. 우리 방에 들어간다. 야! 혜지야, 공주 누워봐. 공주야! 혜지, <목소리> 이리와. 아이, 귀여워. 이리 오세요.